<웃음> 이오너라. 아 근데 내그 이게 약간 인격적으로 좀 말리긴 해요. 왜냐면은 이제 이 제제 쓰는 지금 운전자 형식은 어, 피를 깎으면서 나가겠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런 운영을 약간 잘못 쓰죠. 바로 바로 치료해 버리면 되니까. <웃음> 개공이 씨, <웃음> 그냥 의사 잡으러 가자. 의사 어딘지 모르겠는데 알겠다. 골상인가? 음. 아 골상이잖아요, 새끼라. 무호 인님 슈퍼 채팅만 5,000원 포함. 의사만 살려주고 승리시 3만 가능하실까요? 의사만 의, 의사만 살리라고? 노력해보겠습니다. 어. <웃음> 어. 네 플래시 아니거든 아 맞네 여기서 플래시 맞으면 죽는 피였구나 개꿀인데요? 응? 개꿀? 의사야 바꿔주라 아못 바꿔주는구나 냐허허어 냐호호. 용병아 뭐하는거야 지금 개새끼가 지금 말이 돌란날 개새끼야 이 으아 으아아라고 그냥 하하하 음. <웃음> 뒤지기 일보지기 갑니다. 야, 야, 야, 아 뭐해 뭐해 뭐해 아 뭐해 뭐해 아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쿵 아가지 이새끼야뭐 하는 거야 지금 그딴 어 해도 안 되는 리 전에 내가 당할 거 아니야 임마 하겠냐고 내가 좀, 무조건 쓰는 타이밍이 있고, 안 쓰는 타이밍이 있는데, 저것처럼 무조건 쓰는 타이밍에 오면 그냥 피하면 그만이거든. 뻔하잖아, 그냥. 어, 어, 어. 으, 어떻게 가 그냥 으. 말로, 으, 으. 한 대. 라이스 길만. 내리고. 안 되면 중다안 되면 중다 그냥 용병부터 때려버리기. 냐하허허허하냐허허허 어, I'm fine, thank you. And you? Yeah. Yeah. Yeah. Yeah. i s so nice. Baby. 우리 까꿍이 여기서 뭐하니 까꿍이 까꿍이 여기서 뭐하니 어 이거 <웃음> 어, 까위 까꿍이 여기서 뭐하니 까꿍이 어허어 슈퍼채핑 어. 3천한 후원 왜 내가 다 부끄럽지 아 부끄럽다고요? 기분 탓입니다 까꿍이 까꿍이 와나이리 빨리 따라갑니다 <웃음> 여기서 한번 스턴 어? 오 좋은데? 저올 때. 좋은데이 어? 아 이거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 대신 맞아주면 안죽는 피거든 굉장히 고민되네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아, 자꾸야 <웃음> 의사.. 만 살려주고 지 않아요 평소입니다 아그평소모 아. 그대로죠 아 근데 좀.. 어냐고야야 야. 누구야 야 아 근데 울킬 될려나? 아 울킬이란다. 의사만 살려주고 승리? 일단 해봐야죠 <웃음> 의사인데? <웃음> 야, 그냥 의사를 그래 그걸로 하면 되겠다 야, 이거 돌리고 있는 거야? 아, 잠깐만, 내면 이상한데. 얘들아, 이거 이상하지 않아? 조금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. 아 이러면 또 의사 잡는 동안에 또 싫어하잖아, 얘들아. 진심, 답없음 아.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네요 잡아주고 <웃음> 있거든? 잘 봐, 잘 봐, 잘 봐. 잘 봐. 안보이안 보이는데? 안 보이는데? 안 보이는데? 안보인는 어디 있는 거야? 보이는데? 안 보이는데? 야호호호 어? 야호호호 야호 야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어허 이거를 피해 아무 지구만 그냥 당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야 다시 묻고요. 머리 정수리에 던지면 돼 그러면 돼 다시 가자 이쪽으로 올거거든 개공은 의사인가요? 어쨌든 의사야 의사야 음. 의사야 그게 맞나? 어? 의사야 그게 맞냐고? 잠깐만 어? 야발 야발 야발 야발이다 진짜 아 아 3식은 절대 안되지 개공아 그거 아드극 아니란다 어서 빨리 못 차버렴 개공아 그거 아드극 아니란다 빨리 딸못 차버렴 개공아 그거 아드극 아니란다 빨리 다 아, 어허허헥 기라 퇴기라 으으자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 뭐해 아니 뭐해 평평평평평평신이야 평평신이냐고 똑바로 하네 음. 음. 음. 야야야야 야. 니개좋 개. 음. 개세기개세기가막내 의사 안 죽이려 했거든. 의사 안 죽이려 했거든. 의사 안 죽이려 했거든. 이, 뒤졌다 이 새끼야. 는 뒤졌다. 개새끼가지. 개새끼가 그냥 뒤질라고 그냥 이로와 오다. 내 분노를 받아라. 내 분노를 받아라. 분노 어, 어, 어디 갔어? 어? 분노를 받아라. 개새끼가 그냥 실레구. 켄세이. <웃음> 자, 용병이 반대쪽 문에 있습니다. 이거 음. 3킬가 나왔어요. 이제 새끼 뒤질라고 그냥. 해세이가 <웃음> 그냥. 3킬 가보자고. 3킬 가보자고. 가보자고. 사보자고. 3킬 가보자고. 3킬 야무지게 먹으러 가야지. 숟가락 들고 그냥 가면 돼. 응? 음. 어, 음, 용병 냄새. 음, 용병 냄새. 용병 냄새. 용병 냄새가 나도구만. 음, 맛 있어. 맛있어. 그냥. 음, <웃음> 존맛탱구리. 음. <웃음> 그치? 이렇게 이겨주면 된다 <웃음> 이렇게 이기면 얌치 음. 음. 아, 아, 아, 아 개그맨 아. 가는거 뭐야? <웃음> 아.. 아직도 미션 실패입니다